그리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혹시 몰라요? 원창아? p p 요 그렇지 p p 그것도 한번 밑에다 적어볼까요? p p 좋아 자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남은 거뭐 하세요? 투. 그렇지 투. 적어볼게요 투! 혹시 투. 그 다음에 Corporate라는 단어는 혹시 뭐라고 불러요? 협력하다 어 협력하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투 뭐라고 불러요? 투부정사 투부정사 자,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의 이제 질문 들어간다 자 B, PP, 투부정사 이렇게 한 네. 세트가 되면 이런게 좀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네.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해석이 날것 같아요 해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어떤 느낌의 해석이 나올 거야요 주어가 어, 주어가 주어, 이렇게 여기 두부정사 뒤에 있는 이 동작을 하라고 요청 받거나 아니면 어허? 어쨌든 그런 주문 같은 걸 받는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자, 그럼 주문 받으면 나한테 뭐가 떨어진 거야? 명령. 그렇죠. 명령이 떨어졌고 임무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네. 뭐 해야 돼? 해야 되는 거. 해야 되지. 네. 그렇지. 네. 그래서, 주, 이게 조금 쉽게 가면, 이거 주어는 이거 해야, 한다. 이렇게. 아. 쉽게 얘기하면. 자.